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HTML 태그를 쉽게 감싸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파일 확장자가 HTML인 거 확인하시고요. 자, View Command Palette를 선택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검색을 하세요. Wrap With로 시작하는 메뉴를 찾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바로 써도 되는데, 우리는 단축키를 지정하겠습니다. 톱니바퀴를 클릭하고요. 자, Key Binding을 더블 클릭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키를 지정해요. 그리고 엔터치세요. 자 그리고 다시 html 파일로 돌아가서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고 단축키를 입력하면 편집창이 뜨죠. 자 여기다가 제가 li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li 태그로 이렇게 감쌀 수 있습니다. 이 내용 전체를 선택하고 다시 단축키를 사용하면 역시나 쉽게 태그를 감쌀 수 있죠. 끝!